선생 아직 안왔어맞다다이트에스자 우리도 안녕. 저음을 어, 아에... 아, 어. 다 해놨다. 이거. 아, 마이팅 우지가 와서 다린다잘 들리시나요? 예, 지금부터 체크를 보시면 될까요? 예. 리스트 진행하게 앞서 공지 한번 드릴게요 왼쪽에 보이실는서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예. 한번더 설명 드릴게요 예. 지금 인게임 조명인데 괜찮으실까요? 예 네. 마스크 아, 마스크 아. 이게 인게임이요? 이게 인게임 조명이라고요?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? 오른쪽 저거 좀 꺼주세요 저거 아 저거 꺼주세요 저거 저거 너무 화면을 보는데 저 빛이 너무 눈에 차는데 선수분들 두 명은 제가 다시 확인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지금 게임 어울리고 괜찮으신가요? 예. 게임 내 침투차이 문제 없으시죠? 예. 네? 네. 네, 게임 테스트 음. 괜찮으신가요? 예. 네. 네. 혹시 지금 테스트 게임 진행하시면서 화면에 문제 있으시거나 프레임 드랍 같은 거 있으셨나요? 아니요. 모르겠어요. 네. 괜찮으신가요? 예. 네. 네, 그럼 지금부터 사운드 테스트 진행. 정글선수 말씀 씀탁탁리리습습다정정글 아, 상대 레드동선이다 <웃음> 레드먹고 일도정 같은거 조심해 네, 잘시리시나요네 네, 네. 다음 미드 선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나 어. 탑밖에 탑탑 잠깐만 빼있어 네잘 들리시나요? 네, 네 다음 원도 선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 아, 잘잘 잘. 어, 정도 정도 정들요도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잘 들려요? 요 네. 안녕하세요. 네, 네 다음 서포트 선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나른 좋고요. 안녕하세요. 네. <목소리> 가락하에요잘되시나요 잘 조금 작아요. <목소리> 아, 나도구야 얘들아. 아, 이제 잘 들려요. 이제 잘 들려요. 지금 잘 들리시나요? 잘 네.